안녕하세요 위클리 슈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테리어입니다 꾸미기보다는 가구를 재배치해서 훨씬 활용도 높고 넓어보이는 거실로 바꿔볼까 해요 저희 집은 비확장이고요 25평입니다 비확장이라서 거실을 두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데요 저나 신랑이 컴퓨터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도 내년이면 여섯 살이나서 과감히 소파는 밖으로, 책상은 안으로 자리를 바꿔봤어요. 소파를 들추니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발굴되네요. 베란다로 소파를 옮기니 정말 전망이 끝내줬어요. 잠깐 휴식을 취해보고 이제는 소파 밑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구 재배치가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뒷다리는 청소가 귀찮고 많아요. 그래도 가구를 한번 재배치하고 나면 집도 깨끗해져서 정말 좋답니다. 매트도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요. 책상도 밖으로 꺼내봤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네요 베란다가 춥기 때문에 카페트는 필수고요 기존에 있던 카페트가 아주 사이즈가 잘 맞았어요 <웃음> 이제 의자들도 하나씩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의자들이 통일성이 좀 없기는 한데 그때그때 편했던 걸로 샀어요 이제는 베란다를 꾸며줘 볼게요 신혼 때 사고 잘안 썼던 테이블도 꺼내주고요. 좌식의 자랑 그리고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요기보도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된 거예요. 전망이 정말 죽여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위클리 주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